우리 마을에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 세자 조하가안 계신 날이오 둥악을 울려라 두하 둠칫둠칫둠칫둠칫둠칫둠칫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계급이 돋네? 하여튼 호랑이가 가면 바로 그냥 여우 자식이 나와가지고 어딜 계급 낮은 놈이 아니 수락관 나으리도 안 계신데 꼭 이렇게 우원나으리께서 분위기를 깨셔야 되시겠습니까요? 약 안먹고 싶은 개념?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수락관에서 밥을 좀 꺼내 먹어도 됐나 아무리 내 친구라지만 또 엄연히 어? 친구야아 아잇! 아! 그냥 다 모여봅시다 우리 해가 뜨는대로 어? 소를 찾아보는게 어떻소? 어? 어? 제가 날이 밝기 전에 유배지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라? 이건가? 아니 유배지에서 몰래 마을로 다시 돌아오려다가 죽었나?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템을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나으리 유령 여기 계십니까? 아 이게 또 살리려고 해도 영혼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무당 구슬 또 버려야 되겠구만 여기서 일단 불러보게 여기 여기서 한번 구판을 버려주겠나요 응답을 하시나 좀 봐야겠네 내가 이게 맞나? 자네? 이게 맞는아 그런가? 하하 나으리 여기 계신다면은 아! 어어어! 어, 어. 뭔가 들려오는 것 같아 어어 음... 여기구만 어해 뜬다 우리 다 모여봅시다 저작거리 우리 나으리들 이번에는 아예 저기 유배지 지나서 저쪽으로 가 봅시다. 저쪽이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이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서 이 죽은 자들이 공격하기 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아나 진짜 아나 너무 아, 광대 주제에 나 너무 멋있다. 그다 들리네. <웃음> 조금 더 작게 말해야 될것 같네. <웃음> 그런 걸 보통 꼴값이라고 하네. <웃음> 호호. 이쪽에는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어, 소다! 소다! 소다! 어디, 어디, 소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세 마리! 세 마리요! 세 마리! 세 마리! 그면은 비수리 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주작나무! 아, 자작나무 있는 대로 모이시오! 주작나무! 아, 자작나무! 어, 요쪽인가 보다! 모두들 빨리 와서 나를 호이하시게 이쪽입니다! 이쪽! 어, 저기 지금 설마 다리 만들고 있는 저쪽인가? 어, 어, 맞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와, 여긴 뭐야? 우와, 씨, 가자 그래도 비교적 음. 가까이서 찾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되게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찾았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이 소들을 의원 옆으로 갖다 놓거라. 의원 갖다 옆으로 말이십니까? 당연히 옆 재료니까 갖다 놔야지 않느냐. 아니 대신에 그러면은 보초병을 거기에 하나 세워야겠습니다. 요이 소로 뭘 만드는 겁니까? 나는 꺼죽을 만들어야 하고. 안 된다. 늘리고 해라. 꺼죽을 만들 것이오. 어 지금 내 명령을 무시하는 개냐? 나는 주상전하의 말 뇌는 명령을 듣지 않소 그럼 어디 자네 감염되기만 해보게? 음. 그럼 꺼죽 만들어도 되는 게요? <웃음> 일로? 일로, 일로. 아니, 너네 꺼죽돼야 돼 음, 누가 좋아 음. 음. 누가 좋아? 예. 아, 안 쳐다보면 죽여 버릴 아, 거야. 아, 안 쳐다보면 <웃음> 죽여 버릴 거야. 아, 누가 좋아? 얘들아, 누가 좋아? 안 쳐다보면은 아, 너네 꺼죽한명씩 원래 좋찬데 여기다 하나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중앙에 차라리 세겹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구석지로 바람이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에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일단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어떻게 나가나? 그렇죠. 중앙에서 나올까 봐 보초병이 있는 것이지요. 한겹 더, 한겹 더.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그거, 그거, 하면 돼, 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좀 좀비가 음...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 예, 어... 문으로 다녀야 됩니다. 문으로. 여기 의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음. 그런데 음... 요요 가운데서 이 좀비가 스푼이, 아, 음... 죽은자가 스푼이 되면은 참. 그러니까 건... 보초병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어... 얘기했나? 내 저작거리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질 않소 근데 이 좀비가 만약 들어가면 어떡해요? 네, 좀비가 이게 안에서 생성이 되메? 그아 이거 볼줄 아픈 일인데 아 정말 내가 이래서 지편전에 요 어? 들어가든지 해지 똑똑한 사람들이랑만 말하든지 해야지 자네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저 해야지? 안에서 좀비가 <웃음> <네가> 태어난다 <웃음> 자네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든 총을 구해야겠네 <웃음> 장난일세 청새치 나으리 정신을 위험하다 하하 <웃음> 자네 대가리에 겨눌 것이오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소환에 이거 우리 안에 좀비가 생기면 어떡 하냐고 이런. 들까? 음 집안에 와보게나 수락관 안으로 난리났네. 마음에 준비하시면. 와이뭔 일이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얘네 이상한 데로 간다. 다 없애야 돼다 없애는 거 처리해야 돼. 아어다 없애야, 아! 아! 어, 없애야 돼. 내가 볼 때. 여기 음식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진 거 같네 음식을 좀 빼야 될거 같네 여기가 사장님 방인데 은근 음. 초라하구만 또 마음이 약해지네 <웃음> <웃음> 어? ㅎ 뭐. ㅎ 어? 추노꾼 응? 음? 잠시 집에 와보게나 마을사람들 아어?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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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고백할게. 있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나 여자 좋아하네 아니 <웃음>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 n They are Christian 아니! 아 알았네 알았네 알았네 r 네 m o n d Ani!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하하하하하하 아하. 아하. 아하. 근데 나 그냥 그신데. 그렇지 않네. 뭔가 열쇠가 있을 걸세. 하하. 네. 알겠네 일단. 하우. 우리 혹시 마법 부여대가 있는가 마을에? 아 세자 조합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들 <웃음> <웃음> <웃음> 여기로 데려갈 <데려가는> 거야. <웃음> 아 하하하하하. 아흠 아흠 아흠 아흠 아 미안하오 내가 보뿔이 네, 걸려서 사람한테 어, 어, 기침이 뭔가 그게 자꾸 불쾌하네 아, 불쾌하네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싹 나왔습니다 아. 네, 싹나습 보뿔 고놈실깨를 아주 그냥 네 아주 그냥 어? 잠깐 여기에 있어 줄수 있겠어? 여기에 있으라고? 음, 알겠어 응 음. 필요하면 <웃음> 온 힘을 다 해볼게 음. 지금 대문 앞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우 하우 아, 멀리 아, 있다 저희, 저희 공사중이여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열어보라아 아, 나으리 큰일납니다 어허 음, 애들 다 꼬여.. 다 됨? 음.. 잠깐만 음. <웃음> 그럼 저희 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유와 보시죠 어.. 하하하하 <웃음> <웃음> 뒤에 뒤에 아우 ㅋ ㅋ 아우 ㅋ 아오 그냥 아오, 씨... 아오 그냥 막...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함께 하시지요 <웃음> <웃음> 아, 윗미가릿가 오? 하오 어? 허어? <웃음> 몹시 미우셨군요 <웃음> 나으리의 마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오하오 집전 어딘가에 그러면은 있나? 혹시? 마법부여대가? 그렇다면 지 편전을 한번 몰래 담을 타고 넘어가야겠구만 이번 판. <웃음> 이거까지는 <웃음> 어. 나으리 <웃음> 제가 나으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해물탕을 끓여가지고 왔습니다. 나으리 아 그리고 요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요게 나으리 근데 혹시 그 마법부여대라고 아십니까? <웃음> 아 그렇습니까? 마법부여대 어디인지 모르나? 세자가? 저학교 무슨 말버릇 하여튼 신 밑에 아무도 없지 그냥 어? 여기 그대로 있네 한편아, 안고를 나... 대라. 나 이러면 곤란해. 우리 집 강아지는. 안패 안고를 대라. 자네구만. <웃음> <웃음> 자네들 말하는 법을 잊었나? 아야야야야야야야아아아아 혹시 말을 못하는 병인가? 어? 저작거리에 전광판 생겼습니까? 아 여기에 뭔가. 글씨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역시 쿠항나을이십니다 역시 시간? 아니 아니 저런 와우! 와우! 줘봐 줘봐. 그거 줘봐. 아아 아,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제일 아끼는 책이 있어. 선 넘지 말게나. 여기 있네. 이런 미친 <웃음> 이거 하나 더 남네. 도는 <웃음> 매우 뭐야 뭐야 뭐야 강타 이 뭔가? 그 옛날에 그 HOT <웃음> <웃음> 아, 단지널 사랑해 영광이고만. <웃음> <웃음> 우와 대박 우와 <웃음> 저작거리 한 남자 빨간 머리. 무관의 발작버튼을 건드린거야 <웃음>